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스 밸브 위치 변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 사용을 다 해봤던 저의 느낌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저는 가스레인지를 쓰다가 전기레인지로 갈아탔고 다시 이번에 가스레인지로 넘어왔는데요 가스레인지를 쓰다가 전기레인지로 넘어왔던 이유는 일단 이렇게 여름철같은 때 막바람치라고 창문을 다 열어놓으면 가스불이 바람에 다 날리죠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여름에도 선풍기 틀어놓으면 가스불도 바람에 날리니까 여름에 좀 시원하게 나도 요리를 하고 싶다 해서 전기레인지로 갈아탔고요 나도 청소 좀 편했으면 좋겠다 가스레인지 위에 넘치는 그런 찌개 국물 같은 거 닦기 너무 힘드니까 제발 닦기 쉬운 전기레인지로 갈아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기레인지로 갈아탔었죠 근데 막상 전기레인지를 썼더니 가스의 불맛이 너무 그립다 라는 그런 일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부엌에 전기레인지가 있고 베란다 바깥에 보조가스 레인지를 놓고 두 제품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가스레인지 밖에서 베란다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그 가짓수가 훨씬 많더라고요 전기레인지는 물이 빨리 끓기는 하는데 그거는 라면 끓일 때 아니면 뭐 물을 끓여서 달걀 끓일 때요런때 외에는 요리를 할 때는 가스풀로 가있는 제 모습을 발견을 하고는 이번 주방 리모델링을 할 때는 그럼 이렇게 하자 가스를 사서 가스로 마음껏 요리를 하고 밑에 오붓도 달려있는 제품을 사서 마음껏 아이들하고 베이킹도 하고 뭐 요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바람이 날리는 그럼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켜고 에어컨을 켜고 창문을 열어야 하는 여름한 보름 정도 그때 나의 편의성을 위해서 인덕션을 사고 그거보다더 길어지면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인덕션 한구를 사고 가스를 사자 해서 이번에는 가스를 다시 사게 되었습니다. 가스는 원래 그런데 저희 집에 이 위치에 있던 게 아니에요. 창문 앞에 가스가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장이 있던 자리에 가스가 있었고 가스 밸브가 보기 싫게 주방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 바로 앞에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싫었는데 가스 배관을 벽 뒤에서 뚫어서 여기 지금 창문 옆으로 새롭게 뚫고 호스는 싱크대 밑으로 들어가서 바로 가스렌지하고 연결을 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게그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공사에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이 가스 밸브를 연결 해서 가스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요리를 할수 있게 가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런 밸브를 철거하고, 새롭게 만들고 하는 거는 그 배관공사라고 하는 새로운 곳들, 새로운 곳은 아니고 배관공사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제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 가스공사에서는 배관공사가 어디 있는지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저희 동네를 치면서 어디 배관공사가 있는지 알아보고 선택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관 위치를 바꿔서 설정을 했는데 비용은 25만원이 들었어요 원래 기존에 있던 가스, 안 보기 싫었던 가스는 철거하고 새롭게 구멍을 뚫고 여기까지 연결하는데 25만원이 들었고 아마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 집의 구조가 어떤지 밸브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으니까 혹시 밸브의 위치를 옮기고 싶다, 가스렌지 위치를 바꾸고 싶다 할 때에는 저처럼 이렇게 가스밸브 업체에 연결해서 가스밸브가 아니라 가스백원 가스백원 업체에 연락을 해서 옮기시면 됩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위치를 바꿀 때 따로 뭐 불러야 되는 건 없어요 이제 콘센트만 있으면 어디든지 위치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런 면에서 전기가 더 편하기는 하는데 저는 가스의 불맛을 잊지 못해서 다시 가스로 돌아왔습니다. 상당히 짧은 영상이지만 가스를 쓰시는 분들도 많고 가스 위치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타일! 벽 타일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리모델링에 관한 영상이 거의 끝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가스 배관 다음에 타일 그리고 싱크대 남아있는데요. 끝까지 여러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